한국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피자를 만들어 볼건데 피자하고 뭔가 식상해서 도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떡 반죽으로 한번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도 다져주세요 햄이나 베이컨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다져주세요 기름 달군 팬에 햄을 먼저 볶아주세요 그 다음 다진 양파와 다진 청양고추 그 다음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. 그거를 넣어주시고 이제 졸여줄 거예요. 국물은 다 없어지고 건더기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식혀주실 거예요. 식히는 사이에 이제 호떡 반죽. 피자의 반죽을 만들 건데 볼에다가 이스트를 부어주세요. 종이컵 한컵따뜻한 따뜻한 물네한 따뜻한 네, 컵. 잘 풀어줘야 돼. 구워줄게. 물은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돼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거를 섞어줘야 된다고 써있거든요. 이렇게 반죽이 될 때까지 <놀람> 여러분 그냥 저는 손을 씻고 왔기 때문에 손으로 할게요. 손으로 오! 손으로 하는게 훨씬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반죽을 해주셨으면 은 이제 비닐로 덮어놓을게요 말르지 말라고 시켜놓은 소스에다가 이제 피자니까 치즈가 빠지면 안되잖아요 왜 소스를 시키냐면은 뜨거울때 치즈를 넣으면 은 치즈가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식용유를 발라줄 거예요 식용유를 다 발라주고, 자 이렇게 또 해주고, 피자소를 보자기 감싸듯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있는거는 이쪽을 살짝 눌러주고 밑에 반죽을 끌어오면 돼요 짠 완성됐습니다 최대한 약불로 구워줄거예요센 불에서 하면은 타더라고요 약불로 이런 쟁반에다가 기름을 조금 묻혀주세요. 기름을 어차피, 앞, 뒤로 누를 거기 때문에, 일단, 한쪽 면 누르고, 뒤집어 주세요. 오호!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이오오오! 보이세요, 여러분? 이거?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거? 대박! <웃음> 와, 진짜 잘 구웠다. <웃음> 속을 속살을 <웃음> 보이세요? 아트바트. 속살 이 여러분 이렇습니다.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피면 이제 피자 모양이야. 약간 편의점에서 파는 듯한 피자 모양인데 얼굴보다 큽니다. 속이 피자 같이 차 있어요. 오! 음! 소떡맛이 아니에요. 음. 리얼 피자인데? 음. 음. 피자는 살짝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부드럽고 촉촉해요. 빵이. 피자가 먹고 싶은데 싸게 좀 먹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걸로 이렇게 피자 도우 대신에 호떡 반죽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